처음 한국에 올 때도 이런 것이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행간 느낌 있어 I found a treasure 난 I wish this is my house 이거 마라탕의 친구이다 샷나본 다른 것도 있네 샷나본나 베이비 고수 시주이 쓰는 거 맛있어. 삼천 원 주세요. 원. 네, 아, 이겠다어 어, 사장님, 여기 시로 콜라 있어요. 여기 시로 콜라 있어요. 시로 콜라... 시로 콜라... 아, 없어요. 그냥. 아, 생수 하나 주세요. 생수 맛있겠다. 와 이거 여행이지 여기에서 먹을게요 음, 맛있어 와, 내가 먹어볼게요 나도 원래 많이 안 먹었어 이거 살짝 약간 홍콩사람도 먹는데 많이 안 먹어 이거 중국사람도 많이 좋아해 생각보다 맵지 않은데, 오맛있어 아, 내가 먹는 가정족 닭강정이 진짜 top f 야아 t o 야 top t 이거는 꾸주이랑토부피 그리고 김. 와근 네. 이거 먹었어 이거는 약간 이렇게 땡겨 땡겨 난 와우 깨끗해 내 It's better than the hotel I stayed in Canada. It's small but it's cozy. But the one in Canada is big but it's dirty. Wow, it's so e x p e n s 워 e h y is so expensive? This space is only $20 $20 per night So if you rent it for a month That's like maybe $350 And r e i a lot of s 5 m i n u t This is not a fan This is a heater There's a tissue I can't see i Oh, the tower is... 타워 w would I take it to s o This is a little bathroom. It's a little bit o r s a i t t h i s i s t h e little b a t h r o o m 많아요 여기 여기 똥 사야 응? 핸드폰 볼때 응. 언니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근데 아. 국그리야 아. 아니 이렇게 안돼안돼그 다음에는 이렇게 툭 나왔어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에서 샤워시거든요 여기 그래서는 여기 똥싸서 여기에서 <웃음> 샤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마이갓! Oh 이거 똑똑한 편하게 캄피니안도 어! 있어! 있어! 뜨거어세다기도 있어요 <웃음> 저 <저도>. 또! 어. <웃음> 왜 왔다 갔어 <웃음> 세다키 아니야? 스빈프로스 이거 80년대 70년대 쓰는 거 아니에요? 탈수기 그러면 여기 빨래하고, 그럼 탈수 이거 빵을 짰는데 여기 다 이거 있어. 약간 미니 탈수도 같은. 3 i t h r rounds. <웃음> oh, security. Nice. At least they have like this kind of lock. 얘가 약간 세큐리티 압압 이것도 있어 어, 좋은데? 홍콩은 이런 거 비슷한 방도 있거든요 we call it o n phone 근데 홍콩은 이거보다 더 비싸 5만원 내 생각 여기 한국 여행 그 느낌 짜보고 싶었어 그래서 고성원에서 왔어 내 한국에 처음 한국 여행갈때 이런 거 샀어 그래서 뭔가 그 느낌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나는 키 크지 않고 똥똥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잘수 있는데, 남자는 좀 무병할 것 같아. 어, Nice view. 에? 이거, 뷰! 이거, 내거 이거, 이 이거, 기 있어. 이쪽에있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교회에 있어.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어디로?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아 한국어 아마네 오하타는 남자 다닐 수 있다 맞아요 오하타는 남자 다닐 수 있어 네. 네. 체로가드는 이화대는 예쁜 여자 엄청 많아 If you're saying like... This is a t c Ah, y s This is a CC. Is it a CC? i s a CC building. Ah, i s a CC building. Ah, I'm a tourist tourist. h e s thank y o I'm a kind of a p e r s o h o s